그거 알아요? 부자들은 면 넣고 이거 안 한대요 그만 면만 넣고 이건 버린대요 우리는 아 안에 부스러기? 우리는 <웃음> 이거 한 다음에 다 털잖아 근데 부자들은 어, 부스러기 뺀다 이거, 이거 안 빼고 그고 면만 넣는대요 우리는 다 털고 막어야 되는데 막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까지 그렇지. 하잖아 우리 가야지. 그지들, 그지들. <웃음> 와, 오늘 걸리면 진짜 미칠 것 같아. 너무 배고파, 지금. 너무 배고파. 오늘 진짜 이쑤시개 이거 걸리면 미칠 것 같은데, 진짜. 너무 배고파. 아, 아, 아. 이것만 해도 되새가 참기름도 좀 넣을까요, 또. 아 진짜 안 된다, 걸리면. 음! 음! 뒤집기가 없어, 뒤집기가. 음. 어, 이거, 좀, 좀더보여요 협찬 같은 거 받으면 좋은데. 이거 나갈 때 구독자 20명 됐을까? 구독자, 구독자 없어. 구독자 한 명이 사주는 거 아니야, 그냥? <웃음> 협찬이 아니라, 쓰라고? 너무 그렇지. 그분 한번 모시는 거지. 어? 어, 어? 아, <웃음> 아 이거는. 와 슉슉. 영이, 영이. 아, 씹히다. 씹히다. 아. 와. 걸리면은 야, 이건 진짜 와, 나 지금 너무 배고픈데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. 와. 아, 안 돼. 안 돼. 아, 굿 자, 와... 진짜 절대 야씨. 안 된다지. 아, 안 돼. 손... 아. 손 이렇게 해주세요. 야, 뭐야? 주먹 가위 보지 이렇게 보이게. 아, 가위바위보! 아, 아, 아. 씨. 아, 아. 아, 아, 아. 진짜, 진짜 아, 아. 가위바위보! 까주 까주. 따다다다다다다이그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아, 어, 계란 아까 계란 한 것. 조금. 아니 그얘그 먹던 그릇까지 나를 죽이려 지말라따 다다다다. 자피까 이제. 시 아. 아 결국 이제다 이제 걸렸네. 아. 어 형. 어야 아, 야. 잠깐만. 야, 아, 잠깐만, 잠깐만, 아 야, 욕심을 해. 욕심을. 나도 안 나. 나안 나. 이거 해지 힘들. 아 이거 아, 아, 아, 이거. 아 이건 안 돼요. 아 이건 안 돼. 이거. 아 형. 미친. 아이 나이러면못 먹어 진짜 형. 또 뿌판사 집. 아니 능력껏 먹으면 되는 거야. 잡기만 하면 되는데. 음. 어때요? 음. 뭐야? 음, 음 와, <뭔람> <뭔람> <뭔람> <웃음> <웃음> 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음 이렇게 불을 수 있는. 이여름생각하고 어. 음. <웃음> <웃음> 야, 야, 야, 야. 야,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거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다 아 김가루가 진짜 아주야. 음. 아. 음. 음. 음. 아, 뭐가 어. 겁나 아쉽네요. <웃음> 아, 하하하하하하하. <웃음> 아. <웃음> <웃음>